별빛이 내린다 따라와는 오늘 우로이 기록을 해요 지유야 우리 블루베리 네. 잘 키워서 열매 우리 같이 먹자 네. 아빠 블루베리 좋아해요 우리 지우 블루베리 좋아하죠? 네 그래서 아빠가 우리 정우 지우를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블루베리를 키워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 잘 키워보자 자 그러면 블루베리 나무 분갈이를 하겠습니다. 분갈이를 한 이후에 열매가 열리는 과정을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키울 블루베리 나무는 품종은 3가지인데요. 하나는 시에라, 넬슨, 그 다음에 여기 뒤 있는 듀크 이렇게 세가지 블루베리 품종을 키울 거고요. 그러면 이제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요한 건 블루베리는 전용 흙을 꼭 써주셔야 돼요 한 3분의 1 정도 일단 흙을 넣어주고요 이제 시에라 블루베리 나무를 옮겨줍니다 중앙 위치가 잘 맞도록 중간에 자리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흙을 다시 채워줍니다